자 이렇게 포션을 제작하고 왔습니다 토드마 과연 클리어가 될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그 전에 세리아드 장비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힐러로 어 지금 힐러로 해야할지 딜러로 해야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딜량이 딸려서 클리어가 안되거든요 어떻게 캐릭터들은 버티는데 딜량이 안된단 말이지 어, 보스가 화향을 어, 했으니까 한번 일단은 힐러로 힐러 조합으로 도전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딜러를 넣어서 히포코스 히포코스 넣어서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로레스, 베일라, 힐힐, 그 다음에 체르니, 아이샤, 딜딜 이렇게 넣고 위는 뭐 그냥 방어력 튼튼하게만 설정해줬고요. 휴이도. 아직 딜량을 더 올려야 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빠르게 스펙업이 안 돼서 여기서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전투력은 한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이쁘게 코스튬 입힌 걸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트에 클리어가 되면 좋겠다. 아, 아, 아, 어? 아, 이런 설정에 자동 사용되어 있었네, 아. 미나한테 도발 가져가고. 아, 이게 손해봤네. 변신 전에 브레이크 해야 되는데. 발해서또 어글 가져가고요 요거는 팔로우로 피해주고 오 확실히 약해졌는데 벌써 반피 남았다고? 오케이 Q이 변신 세리아드 또해방스킬 왔습니다. 여기서는 체르니 딜 공격하면 될것 같고. 어 버티는데? 시간은 1분 남았고요. 원래 이쯤되면 게임이 끝났거든요 패치 후에 어 1분이면은 클리어하지 이정도면 남은 피가 얼마 없는데 야, 제발 Q이야 보스만 때려 보스만 쫄목 때리지 말고 보스 때려 보스 어? 아닌가? 시간이 안 된다고? 와, 이거 딜리 스킬로 바꿔가면 되겠지. 자, 힐스킬 한 개, 딜리 스킬 3개로 도 가보겠습니다. 아, 또 이러면 힐량 딸려서 죽을려나? 아, 애매한데 체력은 확실하게 많이 깎이거든요. 지금 오케이, 츠고 아 LP 해방 스킬 안 채웠네 자 일단 처음에 이보호막으 붙여줍니다 평타들 변신해주고. 자, 여기서 투 변신. 역시, 이건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빨리 데미지를 깎은 것 같습니다 스킬 넣어주고, 불장만 피해주고 제발 데미지야 제발 아또 40초 또 시간이 안되나 어? 제발 제발 와딜리개 아깝다 야 이건 거의 클리어 다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세리아드에 이 해방포인트 LP포인트를 다 채우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P포인트 다채웠고요 쿨타임도 다맞췄습니다 막턴이죠 막턴 이 정도면 했는데도 클리어 못하면은 진짜 그 조금 남은 피, 그것 때문에 못 잡는데? 그것 때문에 못 잡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 아. 자, 처음 해방 스킬은 바로 딜로 꽂아놓고. 자 아직 초반은 다들 피관리 해줘야 되니까 여긴 살려두고 브레이크 타임 이게 큐이만 똑바로 보스만 때려주면 되는데. 계속 큐이가 잠몹을 때리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타겟을 보스로 눌려도 보스만 안 때리는 것 같다, 느낌이. 자 불장판을 피해줘야 됩니다. 또 토이봐, 또 토이는 잠못때리고 있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까보다 피 엄청 많이 깎았고요. 자, 이 마지막, 마지막 한 칸이 문제죠. 지금? 아니 왜 전부 다 다른 걸 때리고 있는거야 왜 해방 스킬 왔나? 아직 오지 않았고 40초 아이고 클가안 떴네 시간 20초? 자 칸수는 요정도면 20초면 잡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클리어 안되면 문제가 있었지 자 확실하게 막혀있던거 하향 패치 지금 덕분에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되고요 아마 이 다음 거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또 막히는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